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따른 사망사고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의 안일한 인식과 손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탓에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전멸신호등이 깜빡이는 교차로에 오도바이 한 대가 진입하고 우회전을 하려던 찰나 승용차가 오도바이를 그대로 치고 갑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도바이를 몰던 24살의 운전자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제주도에 여행을 온 술에 취한 20... 관광객이었습니다. 렌터카는 차량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이 되고 재범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우선 렌터카의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 운영했고 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발의가 돼 있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발업체를 방문해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실제 사용도 해봤는데요. 바로 보시죠.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동티뷰. 대부분의 관광객은 사회로부터 해방된 기분에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되고 일부 일탈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관광지 특성상 운전자 관리가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는 거야. 최근 3년간의 렌터카의 음주 사고 비중이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10.5%로 사업용 자동차에 비하면 무려 3.5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그래.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우선 시범사업의 대상을 관광지 렌터카로 한정해 선정을 했다는데 음주운전방지장치란 한마디로 차량 시동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일정값 이상 음주량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제한이 되는 장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개발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지금 보는 게 핵심 장치인 제어기인데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고 설치도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할수 있다 하더라고 음주 측정기는 입을 대지 않고 부는 방식이라 위생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또 어플을 다운받아 연동해 사용을 하게 되면 측정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측정 시내 모습이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고 측정 결과가 클라우드 저장되는 방식이라 다른 사람이 불어줄 수도 없게 돼 있더라고. 시범 운영은 동일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이용해 3개월간 672명의 운전자가 참여했고 총 8708회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단속기준이 0.03 이상이 검출돼 차량 시동이 제한된 경우가 86회로 나타났다고 그래. 이 결과는 100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00시부터 02시까지의 시동 제한율이 17.1%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그래. 우려 부분은 아침 시간대인 06시부터 08시까지 에도 숙취운전의 시동 제한율이 2.2%나 나왔다는 거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음주운전자의 차량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일단 시범 운영을 한 것이라서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우리나라도 현재 관련 법안이 5건이랑 아의가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음주운전 사건은 전과기록이 남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는 단속이라는 기존 체계를 넘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같은 새로운 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튜뷰.